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첫번째 근로자가 아니면서 두번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세번째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단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 다섯 번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이 있는지 12가지 직종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에서부터 방과후 학교 강사까지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설업 파트를 살펴보면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자,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면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그리고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조종사를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